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말학입니다 하이 말! 재훈씨 안녕하십니까 r p b 프로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 박재훈 선수라고 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체 운동을 안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바라님의 하체한겹더 벗겨보는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할까요? 가져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운동할 거는 힙 어덕션이라는 운동인데요. 내전근을 먼저 좀 자극시켜 놓고 이제 운동을 할 건데, 허벅지 안쪽으로 이 패드를 밀어내면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완전히 막 대지 마시고요. 여기 주먹 하나가 뭔가 누르고 있다는 라 생각으로 음.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서 수축을 시켰다가 이 힙어덕션 운동을 보통 잘안 해요. 여성분들이 많이 한다는 거얘기했 그렇죠. 그런 음식이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잘안 하는데 굉장히 내전근이나 이런 데를 먼저 자극시켜주고 어. 운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득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네? 어. 조금만 더 모으세요. 살짝 네. 여기까지그렇죠아 아. 제가 에, 그, 많이 모두 모두 무래요 그래요? 가운데 묵직한 게 있어가지고. <웃음>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제가 아파요. 그렇요그 둘, 좋습니다. 음음 셋. 오케이, 좋아요. <웃음> 좋습니다. 아 어, 너, 저도 묵직함이. 자, 하나. 음.. 잘좁혀지네 <웃음> 이거. 오케이. 오아 <웃음> 이거 웜업인데 벌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 자극만 잘받아 자극이 거야. 잘 와서. 어. 스쿼트는 또 이제 다중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사용해서 다리를 먼저 자극시켜 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머신에서 조금 더 고립시켜서 음. 해주는 게좀 어. 목적입니다. 넷 다섯 여섯, 복부 엉덩이 좀더더 더 주세요 다섯, 세개 여섯 일곱 자, 얘는 이제 중량감을 좀 올려서 한 5RM 정도만 하겠습니다 둘네 좋아 네잘 나왔어 하나만 더 천천히 오케이 아 좋았어 오. 야 you're crazy 고! 와 자, 1 6 0한번 가보십니까? 제가 잡아드릴게요 좀 신경계를 좀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야,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긴 해 이러한, 좀, 그, 파이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케이. 으아! 저 끝났다. 진 아, 끝났는데. 아 야, 야! 저거. 야, 잠깐만! 야, 저 잠깐만! 야, 불라해 불안해! Come on! Push! Push! Okay. w yeah. o 아, nice. o 다 Fast. f 다 왔다. 여섯. 일곱. Wow. 아홉. Last. Oh, 오 i o Come on. o oh, 여섯! 예, 이거! 야덟 예, 아까보다 두개 더! 아홉! 오예! 레그 프레스는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쿼트 넓이 쪽으로 벌려주시고,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여기서 이 직근을 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 와, 여기 안까지 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와. 여기서, 음식 안쪽으로 와. 눌러주는 느낌. 와. 총 스무 개를 할 건데요. 네. 다섯 개째마다 내리는 속도를 5초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하나 둘셋넷 했으면 내릴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셋 음. 구름지지 말고 자넷 슬로우 하나 음. 둘셋넷 밀고, 음. 밀고. 어허아 멈추지 마 어. 내려와 넘치, 어. 마. 여섯, 멈추지, 멈추지,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포인트는 멈추면 안돼자 여덟 어. 아홉 슬로우 하나 어. 둘 셋넷 밀고.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둘셋고아고 하나 그아지둘셋이밀고아 아이고! 아이아이거아 어허 어허 셋넷 어... 네. 그렇지 좋습니다 탓어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네. 셋넷 네. 야, 나 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어, 하나. 둘. 네. 여기서 힘들어, 여기서. 가 o 일곱. 여덟. 아홉. 아우. 열 아우. 아우. 아우. 아요 하나 어. 둘, 어. 셋. 넷, 어. 넷. 어. 다섯. 좋아요. 됐어.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둘, 셋. 오케이. 어우, 나이스. 굿. 아, 너무 좋아요. 자, 레그인 세션 들어갈 건데. 무릎 관절을 그대로 폈다가 내리는 이 단순 관절 운동인데. 다리를 가를 때는 직근이 중요하다. 이거 할때 직근이 안 잡혀요. 골반부터 잡아서 밀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앉을 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서 서셔가지고 여기서부터 힘을 주고, 살짝 이렇게 앉아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이거, 지금 이걸로 거 지금 이 리프팅 하는구나, 이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그냥 계속 처음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 네, 발목에 힘을 살짝 풀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만 걸고, 골반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쭉 올려서 무릎이 위로 올라가죠 여기까지? 여기서. 이걸 계속 뚫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수축을 잡고 천천히 하나. 저도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요. 셋, 넷, 충분히 내려주고, 고방부터 다시 여기부터 위로 올려서 쭉. 둘, 셋, 넷. 저 이렇게 일어나서 딱 잡았어? 여기서 잡고 어, 여기 올려! 그렇지! 어덩이만깨우아잠시 어, 셋! 하나! 그렇지! 넷! 그렇지! 이윗부분에들어오야 돼! 봤어! 왔다 갔다! 여기로만! 더 위로! 더 위로! 아. 하나! 아. 둘! 아. 셋! 넷! 봤어! 여기 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쪽에 느낌이 확실해요! 잡히시죠? 아. 다섯! 너무 빨라요! 여섯! 무릎이 더 위로 올라가야 돼! 1, 2, 3, 나 그렇지 8, 기쭉0 11, 12, 1이 14, 1 다섯 개 오케이. 하나 둘셋 19, 20, 21, 22, 2이2가 25, 2오면서 28, 29, 20, 21, 22, 2하 대퇴에서처음할 거는 이제 시티드 레그컬인데 무릎을 접어줄 때이 대퇴 사두를 이 패드를 위로 강력하게 민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반대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벌써부터 얘가 살짝 텐션이 들어가 버린다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당겨서 내 몸을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그대로 발목 살짝 세워놓고 그대로 가져면 되는 거야요 음 지날 것 같은데요? 음 어, 좋아요 지금 정확하게 가고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와. 제가 오늘 마스크를 처음 벗고 재훈 씨를 봤는데, 베이비 페이크스네. 감사합니다. 귀엽다. 어, 재훈 씨랑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긴감이 될 정도의 강도를 갖고 계시고. 어, 12월 달에 이제 라스베가스로 올림픽에 네. 출전하시는데, 네, 네. 아, 경쟁 상대가 네. <웃음> 그분이 계신다고? 아예뭐 거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다 모이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클래시 피지크의 지금 거 절대 왕자 뭐 크리스 범스테드도 나오고요. 아 예. 이분 진짜 멋진 선수님들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한국 선수들도 정말 좀 강하다라는 걸 조금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 솔직히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마라님이 너무 보디빌딩에 대해서 좀 진지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아, 뭐 이제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보디빌딩 진지하시고 파이팅 있으시고 또 부족한데 저를좀잘 따라와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뜻깊게 이제 촬영을 한것 같아서 뭐 PD님하고 우리님께 먼저 감사 인사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재훈님과 함께한 하체 운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재훈이었습니다. <웃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